개발자 도구에서 콘솔 창을 사용하려면 콘솔 탭을 클릭하거나 다른 탭에 머물고 있을 때 ESC키를 누르면 됩니다 어떤 탭에 있건 간에 콘솔 창이 출동할 거예요 자, 콘솔 창의 첫 번째 기능은 디버깅입니다 여기에 있는 미스테리라는 자바스크립트 값을 확인하고 싶다면요 콘솔로그 미스테리를 실행하고 리로드하면 콘솔 탭에 값이 출력됩니다 자, 두 번째 기능은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다큐멘트 쿼리 셀렉트 바디 스타일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를 실행하면 현재 머물고 있는 웹페이지의 배경색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.